어, 미국에서 임신중지권이 부정됐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어, 낙태 예. 이거를 어, 사실 임신중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요즘에는 어, 근데 낙태라고 구태어 꼭 이야기하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인식의 차이라서 일부러 제가 지금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이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결국 전 지울게요. 임신중지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부정이 돼버렸어요 지금 미국 난리 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 기존에는 임신중지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중지할 수 있었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임신중지권이 부정된 거예요. 헌법이 이걸 보장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이 판결이 나온 즉시 10여 개 주가 임신 중지를 불법화해 버렸습니다 예, 네. 이런 상황이에요 어, 참 대단한 이야기인데 야 이게 말이 되나? 뭐 어떤 사람은 이게 말이 되지 이래야지 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건 역사적 후퇴다 이 말도 안 된다 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자 볼게요 1973년에 로데웨이드 판결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1973년에 있었던 이 판결에서 임신 중지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임신 중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했죠 그게 합법이었던 거예요 네, 합법으로 할수 있었습니다 어, 이때 이제 여성의 인권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가 됐고 이거는 여성인권이 한 단계 앞서 나가게 된 그리고 여성인권이 한 단계 이 발전하게 된 여성인권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된 계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여성운동 혹은 여성인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 여기에서 갑자기 미국 대법원 헌법은 임신중직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49년 전에 판례를 깨버립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어떤 분들은 여성 인권의 극심한 후퇴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캐나다 총리라든지 영국 총리라든지 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라든지 어 이렇게 국가지도자들이 굉장히 이 판결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네. 여성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어, 그런 국가들의 반응 안 좋죠. 예. 미국 내에도 그런 인식들이 있는 분들 굉장히 이거를 끔찍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49년 전에 이때 가서 막 운동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랬던 분이 49년이 지나서 다시 나간다 이거예요. 내가 이 이거를 다시 쟁취하기 위해서 나와야 될지 생각도 못했다. 그러면 회제 나가는 거죠. 미국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이게 49년 전에 있었던 이 판례가 왜 갑자기 깨졌냐. 자, 보죠. 대법원은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법원들이 이 결정을 내렸잖아요. 근데 미국 대법원 구성을 보죠. 조지부 씨가 뽑았던 대법원 한명 있습니다. 조지부 씨.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 9.11 사태 때그 조지 부시 아닙니다. 그 전전, 그 9.11 사태 조지 부시의 아버지, 예그 조지 부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때 한 명, 클린턴, 언제적 클린턴이요? 한 명. 그 다음에 조지 W. 부시, 9.11 때, 그때 두 명, 버락 오바마 두 명, 트럼프 세 명. 잘 보세요. 조지 부시, 공화당이죠. 클린턴, 민주당입니다. 미국, 민주당. 자, 조디부 씨, 공화당이죠. 버라고마마, 민주당입니다. 트럼프, 공화당입니다. 잘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민주당, 몇 명? 공화당, 몇 명이에요? 여섯 명이죠. 네. 자, 왜이 판결이 바뀌었는지 아시겠죠? 민주당은 굉장히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죠. 공화당은 어떻게 되 있죠? 굉장히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 미국에서는 여전히 창조론을 가르치는 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는 거요. 예 굉장히 보수적이죠. 네. 그러니까 하느님, 아주 이 굉장히 청렴한 기독교인의 삶뭐 이런 게. 어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길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주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데도 있어요. 네 저도 이게 이게 말이 돼? 이랬는데 그 어떤 방송에서 타, 태, 타일러, 에 네, 타일러 씨가 나와서 얘기해 주더라고. 요 자기 대학교 와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면 대학교에서 어 어떤 애가 울더래요. 진화론을 배우는데 대학교에서 어 어떤 애가 울드래요그얘왜우냐 어, 얘는 창조론만 배우고 온 거야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주였던 거예요. 그런 주에 살았던 거야. 창조론만 배우고 왔는데 갑자기 대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우는 애가 울었대요. 그래서 타일러도 이걸 보고 너무 쇼킹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이런 상황에서 봤더니 어? 뭐야? 대법원이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상에 공화당 6명, 보수적인 사람들 6명. 그러니까 49년 만에 판례가 바뀌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이 대법원은 종신권을 보장받습니다. 예. 네. 종신권. 그러니까 일단 임명되면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있겠다면 계속 있는 거예요. 뭐 은퇴되거나 탄핵되거나 아니면 뭐 사망하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예. 네. 이런 게 아니면 이런 게 아니면 종신권을 보장받아요. 그러니까 야, 조지 부시가 대통령일 때가 언제냐고요. 난 기억이 안 나네. 언제지? 뭐, 1900... 아유 클린턴이 하여간... 아, 조지 W 부시가 9.11일 때니까 조지 W 부시가 2000... 아, 2000년이죠. 9.11이. 제가 그, 그때 그 아일랜드 갔었을 때가 그러니까 2001년인가? 아, 내가 아일랜드 2000년에 갔나? 2001년에 갔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그때니까 하여간 그 어라운드 거기에 막 클린턴이 8년에 하여간 이 90년대 초반일 거예요 조지 부시면 80년대 90년대. 그러니까 이게 뭐몇년전 몇 어메 이때뿐이 남아 있고 이게 이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과연 종신권이 맞나?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고 인식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는데 과연 이런 종신권을 보장받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떤 학문에서는 저는 종신권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봐요. 학문. 왜냐면 학문은 기초적인 에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근데 하여간 참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에서는. 이... 이 49년간의 판례를 바꾸니까 그러니까 임신중지권을 헌법이 부정하게 만든 그걸 해낸 사람이 누구냐 트럼프다 왜냐면 트럼프가 3명이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참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미국의 공화당이 이제 차지한 주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임신중지를 바로 불법화 해가지고 법 시행하고 있고요. 예뭐 네. 난리가 났어요 미국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주는 이제 주법이 따로 있으니까요 미국은 이렇게 미국 공화당이 이제 임신중지 불법한 이런 나, 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주에서 오는 여성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다행히 아, 당연히 사후 피임약이 판매 증가 되겠죠 왜냐하면 임신중지 수술을 받지 못하니까요. 어, 심지어 어떤 일도 있냐면, 이런 일도 있대요. 그, 간간이나, 예, 이런, 그니까 원치 않는 임신. 이, 이런 경우도 임신 중지 불법을 하려고 하는, 예, 그런 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까지요? 예. 그니까 이랬을 때는, 그니까 이들의 인식은, 이게 이제 생명의 소중함인 거예요. 기독교적인 관점인지, 아니면은 그냥 인식인지, 과거의 보수적인 어떤 미국의 인식인지,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 이들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어,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생명이 중요, 소중, 뭐, 이렇게 여기나 봐요. 예. 그러니까, 물론 생명은 소중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를 어디까지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 여전히 한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여하튼 미국은 이렇게 됐어요 예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 왜 우리도 고민해야 할 문제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하튼 미국은 반으로 나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네요 완전히 반으로 나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반으로 나뉘고 있다 이건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야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가치의 문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 지금 어, 살고 있는 여성의 인권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어디부터 생명으로 봐야 하고 그리고 또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또 그것을 어떤 가치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느냐에 대한 충돌 이거는 그냥 가치의 문제예요 이게 옳고 그름을 너무나 쉽게 정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진짜 이거는 답이 없어요 진짜 충돌입니다 이거를 계속 논의하고 토의하고 토의하고 토론하여 적당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게 정답인데, 예. 네. 만약 이 합의가 깨졌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또, 어, 어마어마한 폭풍이 있을 것, 네. 근데 그럼에도, 그럼에도 결국 논의하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해서 사회적 합의를 해야 돼요. 과연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미국은 나올까요? 다시 11월로 가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거기까지는 안 가겠죠, 당연히. 어 같이 문제입니다. 정말 어렵고요. 하여간 미국에선 일어난 정말 난리입니다. 난리 중에 큰 난리고 어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우리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말 우리 사회 내에서 이것이 큰 갈등이 됐었을 때 그렇게 서로가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생각을 나눴던 것들이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예요 그 어느 정도의 합의점만 찾아내면 사회는 또 그렇게 굴러가니까요 그러다가 또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고 그러면 또 바뀌겠죠. 예, 그거는 자연스러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